해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모델 최소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3의 우승자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YGK 플러스의 전속 모델이었다. 도스코 3의 화제의 인물이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현직 모델답게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의혹에 앞선 나머지 다른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나 의도적으로 촬영 순서를 바꾸기 위해 꾀병을 부렸다는 의혹을 사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초반에 뛰어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 주제인 W 매거진의 커버와 런웨이 워킹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승하였다. 프로그램 방영 중 시청자에게 습격을 받기도 했다. 방송에 나쁘게 편집된 최소라의 모습에 안티팬이 폭행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자칫 안구의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악마의 편집을 한 방송국 제작진에게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결국 이를 의식해서인지 특별편에선 다른 참가자들이 최소라의 선행에 대해 주로 말했으며 방송에 나온 이미지가 나쁘게 편집되었음을 이야기했다. 방송 이후에도 다른 참가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루이비통의 뮤즈다 2014년 루이비통 크루즈의 모델로 해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루이비통의 디자이너 니콜라스 제스키에르가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다. 이후 2015, SS 루이비통 쇼에서는 시티 익스클루시브 계약으로 런웨이에 올랐다. 2017년 현재까지도 제스키에르의 뮤즈로서 꾸준히 루이비통 쇼에 서고 있으며, 2016 FW, 2017 SS FW의 광고에 연속으로 등장하며 큰 업적을 이루었다. 루이비통 쇼 이외에도 다른 브랜드들의 런웨이를 장식했다. 특히 2016 FW에서는 총 55개의 쇼에 서며 아시안 모델 1위를 차지하였다. 광고로는 돌체 엔 가바나, 마크 제이콥스, 코치 등의 유명 브랜드와 디올 뷰티의 코스메틱 광고를 촬영하였다. 2017년 5월 패션모델 정보사이트인 모델닷컴의 여성옷이 터키리라에 선정되었다. 한국인으로는 해밭, 고김다울, 수주에 이어 네번째이며 2017년 10월 현재 명단의 유일한 한국인이다. 최소라 다이어트가 큰 파장이 되었다. 본인이 직접 인스타에 키와 몸무게를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것이 패션위크 4주간 음식물의 섭취를 아예 금하고 물과 차만 먹는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은 그 즉시 큰 논란이 되었으며 각종 기사와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글을 올린 시점은 2016년 웨이카 끝난 직후이며, 이 시즌은 15FW 때 독점 계약이 파기된 후였다. 본인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밝힌 바로는 옷을 입어보는 피팅 과정 후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아마 몸무게가 증가하여 취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2016년에 시즌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때보다 훨씬 나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인이 말하며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식을 먹으면서 라이브 하기도 한다. 또한 패션위크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식단을 유지한다고 하므로 과한 걱정은 삼가해도 좋을 듯하다. 동양인 모델치고 피부가 굉장히 흰 편이다. 심지어 백인보다 하얗게 나온 사진들이 많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립스틱 색깔을 물어보는 여성팬들이 많다. 본인 말로는 문샤크레용 익스트림 106 데빌레드를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 클리오의 매드매트립 모델이 되어 소라메트라는 색깔의 립스틱이 출시되었으므로 사용하는 제품이 바뀌었을 수 있다. 머리는 본인이 직접 자른다고 한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직접 자른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런웨이 2018 시즌부터 흡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인스타그램 댓글에 담배를 끊으라는 댓글이 많은데 간혹 댓글로 싸우는 경우가 보인다. 1992년생 성인이므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주자. 현재 최소라를 거두로 한 국내 모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하다. 같은 도수코 출신인 신현지, 정호연, 정소현의 활약이 눈에 띄며 이외에도 모델 배윤영, 이재트 박희정, 현지연, 권지야 등이 왕성이 활동 중이다.